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를 세차를 했네요 와 놀러 갔다 오면서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운건 아니고요좀 먼지가 묻었는데 물이 막 지나가면서 물이 흐른 자국이 막 묻어있어가지고요 세차를 해봤습니다 자 세차를 하고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손이 다온것 같아요 짠 아, 배경음악 깔고싶다 이거는 우리동네 셀프세차장에 와서 했어요 저는 비누거품을 솔로 문 떼는걸 별로 안좋아 해가지고 그냥 물로만 일단 했습니다 물로만 하고 에어로 물을 대충 불어낸 다음에 그리고 극세사 타월로 물만 닦아 냈어요 그리고 실내도 에어로 불어버렸고요 자, 트렁크는 열어놨고요야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차를 밖에서 찍어보는건 이번이 처음인것 같네요 자, 오, 생각보다 그냥 물로만 해도 아직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깨끗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차는 언제 보면 볼 때마다 그러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아기가 농담삼아 저한테 이렇게 아끼면 코코밍이 태어난다고 자동차에 코코밍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들 코코밍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 아시겠죠? 물건을 아끼면 나타난다는 그 요정 같은 겁니다. 자, 문을 열고, 향기를 다시 키고, 한번 찍고, 문을 닫고 또 찍어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내도 한번 깨끗해졌는지 볼까요? 우쭈쭈쭈. 아, 먼지 한톨 없어졌죠? 오. 네. 역시 청소는 에어로 부는 게 답입니다. 아, <웃음> 센서 지문은 어떻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애게 말랑카우가 보였고, 시트는 나중에 가죽 관리제를 한번 사가지고, 청소를 해야겠어요. 자, 저 아래도, 어? 이구나 청소기로 빨았는데, 에어 불다가 하나 나왔나 봅니다. 자, 깔끔하죠? 뒷좌석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물리기 목베개랑 귀마개 자 뒷좌석 바닥도 뭐 청소기로 빨긴 했는데 뭐 음, 이정도면 깨끗하죠? 그리고 뒷좌석에 우리 기가 발로 다 차놨던거 붙였던거도 다걸레로 닦았습니다 하... 자 이제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다 닫고 한번 또 찍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우 밖에서 찍으니까 확실히 좋아요 데일라이트도 그렇고 심벌도 그렇고요 애정이 듬뿍 묻어나고 있죠 자, 제차 색깔은 오스뮴 그레이고요 그리고 틴팅은 후퍼옵틱 KBR로 딜러가 해주셨습니다 측면 25인가? 전면은 35같은데 측면은 모르겠어요 자 햇빛 받으니까 괜찮네요 요 영상도 번호판을 가리는게 시간이 좀걸리게습니다 다행히 캐차하면서 봤는데 문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기는 는 카페 심벌 붙여놨구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자동차 찍는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에 또 봬요.